진짜 그랬어요. 로봇 같아. 아, 국리 영어는 너무 really. 많이 넣어서. 한국어 여행 개잖아 느낌 다르지? 양념 개잖아 느낌 완전 음... 다르지 음 아, 봐. 아, 진짜 이 엄청 많다 응. 그냥 이 소스에 밥 비벼도 맛있 있잖아 <번 Graduate> <waar> 어만 잘해. 진짜 맛있다. 뒤에서 한 번, 아, 뒤에서 먹어봐. 가 먹어? <목소리> 먹을, 마, 먹을 때말 없는 아이돌.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말 없어져. <목소리> <목소리> 아이디음료수 예. 같은 거 먹을래? 응. 나 콜라. 게이와 입힌 컬러. 컬러. 그러, 그러거나, 삼비, 맞죠? 그 중국 요리할 때그불 엄청 많이 키고 요리하는 어, 거 먼저 해줘. 그, 그냥 그렇게 그, 해야, 그 맛이 너무 커. 어, 약간 그렇게 해야 약간 사색색창 느낌 아, 나와. 근데 그래, 맵, 불맛도 있어. 맛있어. 형, 형, 갈비야. 와, 배부르다. 와있 먹었다. 하는 게 맛있어. 아, 어. 와, 아, 근데 진짜 식곤증이라는 게 아, 진짜 있나 봐. 있어, 있어. 음! 아니 아니 안가 그렇게 니내는걸왜 자른 거야? <웃음> 아니 <웃음> 누구 먹을 줄 알고 <웃음> 자른 줄 알았어? <웃음> 오늘 쇼핑 뭐할 거야? 나는 진짜 옷이 요즘 없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옷이 많아 옷이 많은데 매칭도 안돼 옷이 많은데 안 골라져 <웃음> 어. 옛날 옷이고 나 오래 입었다고 옷이고 난 그것보다 옷이 없어 방에 짐둘 공간이 없, 없잖아 음. 그러니까 여름옷이 여름옷 이제 겨울되면 여름옷들은 보내고 어, 맞아. 아니, 버리고 이러고 여름옷은 또 그렇게 되니까 아,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딱 고정 아와 우와. 우와.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 하면 이거, 이거 아직, 우와 이거 좀 이거 신선하네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졸린 거 어쩌고 할까 <웃음> 이거 졸린 거 어쩌고 <웃음> <웃음> 나? 나 노리진 않았는데? <웃음> <웃음>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가르치 나 지금 우와 나 지금 약간 그거 하지 않아? 뭐? 졸린 것 같아 그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졸린 거 같아 침대로 가야 될거 같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웃음> 마셔볼래? 야 아니. 오늘 우리 콜드브루에 대해서 <웃음> 음. 공부를 해왔잖아 콜드브루 엄청 <웃음> 오래 걸리잖아 <않아? 웃음> 어차 이렇게 <웃음> 차감으로 이렇게 차가운 이렇게 차감으로 끌어타는 <웃음> <드랍 웃음> <드랍 웃음> 거라서 전 저는 커피 안아 마셔가지고 <웃음> 주스를 샀어요 야 우리 공원에 근처 공원 있다는데 걸어가서 아, 맞아 맞어. 아, 모르는 게 맛있어? 걸어가면서 맛있어. 마시, 음. 우리 공원, 공원에서 마시는 중이야. 가자. 어디 있다고? 응? 근처에 공원이 있대.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은 종이야. 공화야? 공화.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은 종이거든? 퍼그. 어, 퍼그 귀여워. 워싱턴 스포일 파크. 나무 진짜 커. 나무 한번 찍자. 아, <웃음> 어, 진짜 귀여워. <웃음> 너무 좋다 <웃음> 야, 무슨 꽃이야? 형, 이거 뭐야? 코스모스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거야 이거 빨리 야이이거꽃거 꽃이야. 이거 꽃야 이거 이거 꽃핑야레모네이드이야이야야공거꽃로 갑시다. 와 공원 너무 좋다. 야 이거 꽃 여기, 여기 이거 꽃거 저기 아, 네, 네 시선을 보여요 어, 지금 나 시선으로 네. 네 시선으로 이렇게 명어시정. 뮤록을 진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무는 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어 근데 이거 진짜 멋져 있고 이쁘다 내가 다 몰래 심었어 여기가 뉴욕대학교 거리래 그 ny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얘기는 왜 쓰리 그래가지고 펜... 여기 대학생들이 되게 많고 왜 아, 페인트 있는데 말이요 페인트 칠했나 봐그렇지 어,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살 거야? 아나 초코 먹고 싶은데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시킬 것 같아요 어. 카메라 하나 주고 쿠쌤 혼자 갔다 와 아, 왜? 쿤쌤 아, 혼자 갔다 와 어. 네가 한번 시켜봐 아, 근데 되게 특특한 게 많다 어 나, 나도 안 시켜 먹어야겠다 먹을래 초콜릿콘 이거 안, 안 먹어? 나 먹으라고 그 준비가 엄청 많은데? 나이 정도로 아는 줄 몰랐어 How much? 2$ 3$ 잠깐만 네. 다 같이 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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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콜릿 콘 정도 는 시킬 수 있어. 어 <웃음> 이게 <야, 얘 웃음> 너무 얘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 민규야.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민 민규야. 아나 피났어. 어내 토크 연결 상태가 좋잖아. 나 피났다고. <웃음> 모누야 괜찮아. 안 돼, 안 돼. 끝났어. 영상 동화 <웃음> 어. 이제 우리는 뭘뭐 하러 갈까? 일단은 어. 좀 나는 선물을 좀 살려고. 어 누구 선물 살 건데? 혹시 계란 선물? 그럼 <웃음> 그핫 어, 소스. 어핫 소스. 음. 그 향신료 이제 만드는 그건데 이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있대. 아.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어떤 게 어떤 맛이 더매운지 이런 걸. 오케이. 호호. <웃음> 예. <웃음> yeah. Spicy is so the spice. 아가위가에서진 어, <웃음> 사람. 먹어보 꿀꺽꿀꺽 먹기. 아 꿀꺽꿀꺽. 아 네, 아니 네. 자스와 어. 이거.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골이, 해골 그려지는데. <웃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가위가외 보. <웃음> 뭐야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웃음> 거잖아. 그래 아, 아니다. 나... <웃음> 와. 야, 이거, 형 이런 거 모이고 싶냐? 어. 매워 아, 매워 알겠어. 매워. 아, 지금 뭐, 먹어봐야 돼. 가위 가위에서진사아 가위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그니까 갈갈배위에서진사아 하려고 모은 거야. 오케이. 아 <웃음>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오케이. 안 내면 징거가 애보. 아 이거 형이 아, 일단 먹어야지. 오, 아니, 기... 아니, 저 칼국수 뭐 줬잖아. 줬잖아. 나랑 한번 해야지. 나 먹을 테니까. 내가. 아, okay, so, 어. One more. o yeah. yeah. wow. 나. 그다 먹어? 응 몰라. 다 먹어. <웃음> 몰라? 아, 뭐, 뭐. 아, 먹어 먹어 먹어. 뭐 맵다길래.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음. You know, you know. 그렇게 그러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매운 정도인데. <웃음> 얘는 너무 들어로안 쓰. 매워? 아 그렇게 야, 안 먹는 거야? 거야? 어 매워. <웃음> 그런 거 아닌데. <웃음> 형 우, 우유. 그래서 우유 사고, 우유 사고. 매운 걸못먹나거든 누군가 근데 짬뽕도 제일 맵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야, 내가 못 먹는데 그렇게 먹어. <웃음> um, I'm sorry. Is there anywhere where we can w h e r we can get some milk? Thank you. 저희 우유 있다. 우리 여기 우리 우다여기우 여기서 여기있리 나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사 달라. 우리 우리 우리 4달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어우유가 되게 진한데? 아몬드 우유 같은 그리고 엄청 고소해형 동전 있어? 없어? 동전 다 나한테 줄지 응. 어. 나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 야 여기 기념품 가게 한번 가볼까? 조겸만 뭐해? 조겸아 왜 그래? <웃음> 조겸아 죽지 마.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 그냥 초콜릿이나 막 이런 거 파는 데인가 보다. 퍼즐이다. 계란 모양. 어? 근데. 퍼즐이야? 어. 오, 나 이거 사야겠다. 오백피스. 이것도 괜찮네. 그래. 와 형. 그렇지 내가 잘 골라줬지 어, 어, 야 근데 이것도 진짜 크네 뭐야? 1000피스 퍼즐. 이거는 몇, 몇 피스야? 500피스? 이건 그림이 1 0 0피스가아 이게 건데? 그림이야? 응. 근데 이게 더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거 더 많은 거 하고 싶어서 아, 나이 그림이 <웃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 평상 아, 그럴까? 응. 나중에 뭐할거 없을 때 하면 재밌을 거야 그래? 어. 같이 할래? 그래? 그래 나 이거 사줘 오케이 So how much is each puzzle? 도겸이 뭐해? 꿀바꿀. 꿀. 목에 좋은 거 하나 물어봐야겠다. 나는 꿀사탕. 꿀사... 도겸아 너 꿀사탕 먹을래? <웃음> 어. 도겸이 것도 꿀사탕. 어. 매운 거없으니까 행복하다. 띠용 Best, Best. Okay. Yeah, bestie bestie.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오 영어 잘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난 이거. 이렇게 꿀이 이게 좀 자주 먹어주면 목이 좋대요 진짜. 어. Thank y yeah. 여기 와! 어아킹 어, 여름 옷을 사고 싶다 여름 옷. 여기 기타 멋있어. 어 티셔츠 예쁜데? 기타. 어야 이거 최소 아니야? <웃음> 대부분이. 남녀 공용 오디노너 네, 어,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예, 모두 l r i g h t Okay. okay. 나이 가방에 간 사고싶다 그니까 그, 그 가방 예뻐 괜찮다, 나살나 oh, 나, 나, 나 이거 사고 싶어 네, y u c a see s t has... 아니, 계산해야 돼, 잠깐 나도 yeah. 이거 하나 살까? Okay. 가방 지 괜찮지,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 귀여워 This, It's how much, much, much is it? The same? 알 l r I like this one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이거 살 거야 형? 어나산거서고국어더 그래? 더 없어? 이두개밖에 없나? 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t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a 에서한국 u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 짜란 어때? 가방 샀어 oh, so good 짜란 쇼핑 하 아, 너무 재밌다 But So hot 너무 so 재밌다 hot. But, but so, but, so hot 뒤에 디노랑 혹시 유행말 만들고 있어요 유행, yeah. 유행, 유행어? 유행 어, 유행어 uh, no. 아, 이 쇼핑하니까 너무 좋은데? 어 uh. But, so, so hot. hot 와, 근데 지금 형 전경 봐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This is New York. This is New York. This is New York. 와 h i s is New y o r 지 우리 신 s is New York. This is New York. t h i 천 is New York. This is n e 거 York. This is New York. This is New y o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줄까 <웃음> 재밌다. 잠깐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취향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향이 많이 갈리는. 거죠. 성향이 많이 갈리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거나 이런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걷고 싶은 사람들. 음, 걸으면서 힐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사이드 세븐틴을 보시면 알았다시피 산책을 이제 나가려고 이제 호텔 밖으로 딱 나왔는데 음. 한. 5분, 5분도 안 걸었죠 나오자마자 애들이 사진 찍으면서 한 30분 거기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저는 다른 팀으로 또 가, 갔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 또 나이키 어디? 아, 저기 야, 나이키다 나이키 가자 가자 이런 바지 이런 거 한국에 있나? 어?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진짜 크다 나이키 그지? 응 진짜 크게 돼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야저이쁜거딱딱 이쁜게 딱 보인다 야 어디? 아, 너무 좋다 우리도 거고 아니에요 형? 야 여기 진짜 운동복이 다 좋아 쇼핑이란 아, 어려운 거 같아요 여기가 음식에 관련된 음. 사적, 그런 사자사 사적 사적. 예. 소품들 맞아 맞아 괜찮은 음. 나는 곳인가봐 그상 나는 엽서 사고 싶어 근데 <웃음> 네, 이거 사고 싶다 그상아 이거 귀엽다 그렇네 귀엽네 어? 형이거 이건 괜찮은데 괜찮아 이렇게 따라 맞히는 거야. 뭐와 대박 그치 앞치마 사고 싶다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배웠다 이거 나잘 어울리네 나도 엽서 하나 사야겠다. 엽서 예쁘다, 진짜. 엽서가 제일 좋네. 뭐살 거야? 나 엽서. 음. 나 몰랐어. 엽서. <웃음> 엽서 그렇게 많이 사? 응. 예뻐. 아무씩 세, 51 나올. 51, 50 50. 50. 51. 55. 이거 네, 차이코프스 끼다, 지금. 귀엽다. 자, 하나, hey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명아, 나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줘. 오케이 okay. 하나 둘와 여기 시국물 여 들어가보자 여기 그럴까? 들어가 오 여기 재밌 우와 멧돼지 야 드라이 구스 나, 나 구스 멧돼지 사면 안 돼? 멧돼지 오 너무 귀여운 요각들이 많다 아 뭔가 냄새가 너무 좋다 펭귄 와저 인형 뭐야 나 갖고 싶다 저기 저기 펭귄도 있어 어디? 펭귄 못 봤어? 펭귄 쪽에 오 너무 귀엽다 여기 아니 저 펭귄 말고 이렇게 이러는 펭귄이 있어 아 진짜로? <목소리> 인형인데 나가기 전에 와 이거 인형 뭐야? 말바 와 대박 대속여우와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주머니도 너무 귀엽다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귀엽다 그렇지 아 <웃음> 이거 사고 야 얘봐 여기 너가 좋아할 만한 거 많다 언니야 <목소리> <원래야. 목소리> 이거 야, 진짜 이게 실체, 실체처럼 돼 있다 <목소리> 털이 귀엽다 근데 이 인형들은 다 고퀄이다 되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 형은 어떤 게 제일 귀여워? 하, 난 이게 약간 되게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고양이도 귀여운데 응. 난 나무늘보 나무늘보? 응 잠깐만 아니두개다 사? 골랐니? 오늘 골랐지? Yes. 갑시다 오늘 갔어 너안 골랐어 아직? 너무 귀엽다 두개 골랐어? 어. 얘도 살까? 얘 어때? 퍽은 너무 귀엽다. 퍽은? 퍽 오사 귀여운데? 고슴도치랑 퍼은어나난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제일 나어나 고슴도치가 나 고슴도치 이거는 27,000원. 어. 이거, 그럼 네. 이거까지 하자. 오케이. Okay. Anyone's get t 너무 귀엽다. <웃음> 이거 너무 귀엽다. t h a 맛있는 비닐. 어 그냥 <웃음> 한, 한 조각 한 조각씩 파네. Can I have uh, watch your bed? 그러게. Pepperoni. 나의 One piece and this one. 오케이. 나 나도 사 h e r e e Yes. No. e i g e e n f o s e Thank you. Uh,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원래는 몇 개만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목소리도> 오 뜨거워. <목소리도> <목소리도> 베리 맛있어? <웃음> 음 맛있다. 진짜 그렇서 이렇게 피자 한 조각씩 파는구나 신기하다. 안 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매워요. 맛이 묘해. <목소리도> 빵이 바삭하다. 아우 뜨거워, 아우, 아우, 어, 조심해. 와, 이게 맛있네. 음, 처음 먹어봐. 음. <웃음> 와, 이게 맛있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야내거 먹는 게좀 애매하다. <웃음> 진짜 잘맞는다 피자네 미역은 피자네 더 시킬까봐 그냥 <웃음> 페페로니이 진짜 맛있네 뭐야? 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읊어보자 뭐였는지 차를 탔어 어. uh -huh. 그 공원 갔어 자연수상 네. 봤어 차이나타운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 쭈이 아. 덕분에 어. 그리고 또 나왔어 그래서 또 이제 쇼핑하러 왔어 옷가게 하나 들리고 그다음 나이키 매장 갔어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옷가게 몇개 들렸어 그리고 피자를 먹었지 아아 근데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힐링이다라고 난 생각이 아, 들어 그렇지 내가 어. 편한 게 아, 그게 우리, 다지 뭐 우리 여행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그럼 어. 어, 다른 뭘? 멤버들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뿅 네, 들어가는 게 노, 되게 들어가는 게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다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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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좋았어. 이거 봐봐요. 내부에요. 근데 여기가 다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체력을 잘 기축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찢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지? 그치. 우리 어디로 가, 그 왼쪽. 예, 나 오른쪽으로 가겠어. 다 하이 어디로 갔지? 아, 여기가야지 아, 슬슬 좀 힘들어지는데? 앗 어, 어, 뜨거 야! 어딨지? 저기있다 인정아 저기있다 아 어,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오우 높아라 아직 한참 남았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네 이렇게 또한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아, 여기 계속 똑같은 길, 계속 올라가는 기분이야. 어, <웃음> 그러니까, 약간... 어. 위로 속에 똑같은 곳을 반복하면 돌아다니는 기분. 아, 진짜. 길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 여기 한번 왔었는데? 아, 한번 이쯤에서 멤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응? 어우, 저보다 더 높이 도겸이가 있어요. 초기. 저기... 아직 권훈이를 못 찾았네. 좋아? <웃음> 형, 유겸이 형. 저기, 어. 아. 저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고? 어. 절로 가라고? <웃음> 뭐? 마지막 한 판. 네. <웃음> 어머, 우리 언제 왔어? 합류. 아, 오케이. 다 같이 모일 때가 된것 같아서. 오케이, 잘 찾아왔네. 힘들어. 뉴욕 너무 좋지만. 너무 더워 어, 이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와. 우와 땡볕이다. 번호는 <웃음> 어딨냐? 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번호나. 어. 오, 언제 왔냐? 어, 다 모였어. 다 모였네? 센스있게 바로 꼈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모였으니까 뭐 갈까? 가자. 오! 수고했다! 이야! 자, 자 이렇게 야. 다시 타자 보고 하나 둘셋 한번 수고했다! 하나 둘셋 수고했다! 수고했다! 헬스를 아. 해서 너무 재밌었다! 아. 여러분 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와! 많이 올라왔죠? 뭐산 사람 있어? 뭐 어산산건 어, 있어. 나, 나, 난 나랑 오징어 퍼즐 사고 나는 퀴즈 사고 그 뭐지?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와, 진짜 와, 대박 어떤 피자가, 어, 진짜 피자가 오, 내가 하나씩 파는데 페페로니. 페페로니가 내가 페페로니 사아가잖아그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그게 아니야 딱 봤을 때 되게 딱딱해 딱딱하게 생겼어 뭔지 알잖아 근데 씹었는데 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거기에 배불러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가셨더라고 이 팀은 진짜 그냥 우리 좀 많이 걸어 좀 다른데? 많이 걸어다녔어. 우리가 원래 공원 가서 뭔가 그 자유가 좀 즐기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옆에를 좀뭐 어. 예쁜 펌웨을 찍고 걔네 가면 햇빛 와. 때문에 거기에 거의 강아지 공원처럼 강아지들이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오. 진짜 엄청 많았어. 큰 엄청 큰강아지 진짜 말. 엄청 강아지 진짜 았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카메라 담어 어. 진짜 커. 진짜 이만. 진짜 커. 우리는 그 첼시 시장 갔는데 이제 그 음식을 주문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 그 그곳에 약간 시스템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뭐 어디서 주문을 해야 되고 어디서 내리판이 있고 해가지고 아 엄청 헤매다가 거기서 먹은 랍스터 샌드위치 진짜 맛있었어 맞아 right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 진짜 맛있었어 개 햄버거가 있었거든? 햄버거 딱 열었는데 개가 이렇게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있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야나 사진 보여줄게! 그니까 그러니까 봐봐 봐 봐봐 빵이 있고 빵이 있는데 이 사이에 개가 있어 나, 아나아 진짜 열잡아 이게 움직이는 줄알잖로 야, 이손 붙잡아 당연히 이껍질이 얇아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네? 음, 만들어서 너 먹는거야? 렌야이 아, 너무 맛있겠다 어, 뭐야? 아, 뭐, 감자인데 튀김 감자야 여기 어, 소스는 뭘까? 이거 여기 먹는 소스일까? 근데 우선 이게 오, 너무 맛있어 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먹 r y Celery, Celery, Celery, Celery, Celery, 러 e l e r y c 짜네요. 하나 둘 셋. 짠. 아 e r y 나 e l e r y Celery, Celery, 나 그러면 안 나오는 거만한면 다시 시켜야 될거같아두개다시아 Excuse me. Two b e e r please. 오케이. 좀 젠틀하게 하려면 Can I please have uh, two beers? 줘 oh... Three beers. Okay, okay. Can I please have three beers? 혹시 화공에다 말하는 거 <웃음> 아, <웃음> 오면 막못 아, 말해. 내가 아, 아, 네, 네, 네, 네, 네. can, can I e x c u s e me? Can I please have three beers? <웃음> 오. <웃음> <thank you. 웃음> 야, 발음도 좋았어. <웃음> 아, 그렇게 <해도 웃음> 아, 그게 훨씬 더 공손하지. <웃음> 아, 훨씬 더공손해 아, 내가 <웃음> 젠 아, 아, <웃음> 아, 아, okay, 여기 <웃음> 있는 사람게취사딱 해. <웃음> 하나, 둘, 셋, 슛! 가자, 아, 줘! 왜너희들끼만하냐 얘들아, 슛! 아, 슛! 아니, 어쨌든. 어, 왜 뭐가? 아니, 우리가 원래 oh. 연초에 그거 했잖아. Oh. 고인 세븐틴 기획 막 이런 거. Oh. 그래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여행을 우리가. 내가 계획을 했거든 원래 아 진짜? 기억나지? 아 맞다 맞다 민규 형이 있었다 형이 내꿈 훔쳤잖아 아나몰난래 생각하고 어, 응? 아니, 어, 아니, 어. 혹시 그거 트립 앤 드립? <웃음> 어 그래 트립 앤 드립. 드립 그렇지 드립 트립 뭐. 앤 드립에 이제 그 우지 거까지 합쳐진 거잖아 셀캠까지 세업 어.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한 거잖아 어. 기분이 어때? 나 약간 <웃음> 나 <웃음> 아 기분이 어떤 거야? 근데 아니, 아, 나는 사실 우리가 뉴욕을 조금 일하러 오긴 했지만 어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s v d 클럽에서 얘기했듯이 워라밸 중요하잖아요 워라벨 진짜 중요하지. 근데 어. 나는 이번에 진짜 뭔가 뭐 워라벨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도 나도. 나도 그냥 어. 지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하다. 나도 응. 나도. 나도. 어. 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고잉 세븐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회의하고 막 말했었잖아. 네. 했는데 하나씩 돼가는, 돼가니까 이게 말은 아, 뭔가 나가 어. 어. 나도 돼유사나는 예. 우유를 짤진 몰랐다. 콱쌩 뭐였지? <웃음> <웃음> 나는 그 그냥 그런 아니, 스토리 어, 스토리 스토리 방향성 제시만 하지 어. 뭔가 딱히, 딱히 뭔가 어려웠어. 되게 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웃음> 이렇게 될까봐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아, 될까봐. 맞잖아, 원 플러스 원 언제 하냐?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웃음> 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 플러스 원이야. 우리가 뉴욕에 그 무대하러 공연하러 왔는데 거기에다가 원 플러스 <웃음>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니까. 촬영도 카메라 세 개를 나눠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 세 번을 찍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와그럼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준영 특집이 야 이거 무적의 논리다 어 이게 메인이야 형 비스.. 비스켓 비스켓 정한이 형 이게 메인이야 마이. 이집이 이게, 이게 이거를 이게 전문적으로 매니아? 어 비스켓으로 되게 유명한 아스 루스 먹고 비스켓 내가 조슈아랑 다녀봤거든 윤정한이랑 만만 비슷하더라 야, 원래 친구는 뭐야, 말했잖아. 최승철도 똑같아. 야, 원래 친구는. 친구들 최승철이라고 그래. 뭐야, 친구들은 다 그런 거야. 알겠다, 윤정아. 어, 어. 알겠다, 윤정아. 뭐야, 어. <웃음> <웃음> <오야>, 되게 맛있다. <웃음> 그치, 명호야? 너예요. <웃음> 맛있어. 아, 음식 맛있네.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간이 엄청 세게 돼있는데 안에는 뭔가 촉촉하고 아, 진짜? 간이 덜돼있어가지고딱 이렇게 전 이런거 좋아해요 바삭 촉촉 뭔가 소고기인데 뭔지 알죠? <목소리> 오히려 이게, 이게 좀 맛있잖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나 오히려 풍립이 나거것 같아 <웃음> 이거 진짜 된장찌개도랑 우거지는 느 저뻥립 형식으로 구워져서 나온 것 보다 얇게 <웃음> 썰려서 나온 게더 자를 때는 질긴데 먹으면 더 부드러워요 약간 육회만 난다고 해야 돼요? 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너도 진짜 달아 보인다 그럼 난더 달게 찍는 거지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뭔지 음. 알지? 그렇게 먹으라고 주신 거 같은데? 근데, 어때? 아, 와... 그 어, 뭐, 더 먹으시는데 배낮이 이렇게 막아올까? 어. 어때? 어! 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게, 이거 어워먹어봐 <웃음> 와, 나 지금 <진짜> 배부른데 <웃음> 진짜 잠깐! 어. 개놓고 초코야, 이건.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와. 그, 그. 와! 와, 이 초코빵 맛있다! 어. 도겸이가 좋아하는 빵이다 음.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들고 찍은 적이 없었으니까, 다 맨날 찍어주시기만 했으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약간 브이로그처럼 브이로그처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직접 카메라 끄고 마무리 질을까 약간 모두 잘산것 같아요. 조나 이거 자주 쓸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추억 남기면서 여행 다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이 영상들을 보고 와 우리가 저때 여행했었지 라는 추억이 되고 그게, 그게 맞아, 빈티지가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알지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있지네또 뉴욕에서 보는 날 있기를 바라며 안녕 오늘 어, 하루, 하루였지만 어, 오늘 막있는 것도 해놓고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제 인생 중에서 약간 이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상 같아요. 일과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 잘 맞추시고, 다들 안녕. 아, 세븐틴에!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채널, 우리 채널은 이제 마지막 일을 되겠어. <웃음> 제가 이쪽을 내세가 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마무리 끝나는 것 같아요. 세븐틴의 트립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오늘 네. 음. 너무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 할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형식이 어, 어떻게 보면 은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서 좋죠. 뭔가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 E hey yeah, okay. okay. u <laughs> 위로. <knowledge. We> <laughs>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웃음> 촬영하는 게좀 신선했던 것 같고, 음. 아예 저희가 이렇게 찍은 것만 들어가니까 아, 재밌었던 아, 것 같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 팬분들도 그리고 네. 많은 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왔던 곳을 꼭 아,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 했어요. 오늘 그래요. 약간 좀 여행을 하면서, 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갔던 그 피자집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나중에 저도 <웃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변을 피자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있어요.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음. 뉴욕 와서 저희가 왔던 곳을 한번 여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석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브이로그! 안녕! 지금 거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에가응인데 앞으로 야될것데자 뉴욕 사는 사람 같아. 사랑해요 뉴욕. 양말이 같아요. 진짜... 양말 뒷면에 자유의 여신상이 최고의 포인트인 것 <웃음> 같아요. <웃음> See you soon.